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원자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예전에 왔던 내가에 다시 왔는데요. 자 제가 준비한 준비물은 바로 동네 5천 원짜리 잠자리채입니다. 사실 좀 썼었어요. 그래서 좀 낡고 좀 휘어지긴 했는데 이 5천 원짜리 잠자리채로 과연 얼마나 생이새우를 잡을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지금 여기 물이 좀 더워졌어요. 되게 제가 왔었는데 물이 이렇게 막 이기고 끼고 끼고 더워졌는데 제가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. 이렇게. 자 과연 잡혔을까요? 자 과연 아, 아 소금쟁이 아아 소금쟁이가 나와버렸네요 이거 아 엄청 작은 이제 자세기 음 어디로 갔을까요 이 새우들이? 다. 이 이끼 한번 쳐볼까요 이 이끼 쪽? 이끼 쪽 한번 쳐볼까요 이거? 한번 쑥 떠볼까? 자, 우와 돌을좀 치우고 이끼를 한번 소... 우와, 오 어, 이끼가 이만큼 있어. 이게 다 이끼예요 이만큼이. 우와, 잠시 안녕. 소음들이 엄청 많네. 저희가 먹는 미역 같아요. 미... 오, 그렇네 보이시죠? 와, 새우가 나왔습니다. 드디어 아마 여기서 이끼를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얘네 새우가 또 이끼를 좋아하니까 이끼를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여기, 여기도 있고요. 와, 자 동안 갈것 같으니까 바로 통에 넣어줄게요. 자, 제가 아까 잡아둔 건데 여기 장수잠자리, 장수잠자리 수채 같아요. 이건 이거는 이제 장수잠자리 수채 그런 종류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손을 몇 마리 잡았었어요, 이렇게. 여기 새우를 몇 마리 한 잡아줬습니다. 이쪽에 이렇게. 새우를 몇 마리 잡았고, 다섯 개도 좀몇 마리 잡았는데, 지금 잡은 새우들을 빨리 옮겨줄게요. 자. 우와, 우와. 이건 스컷시네요 스컷. 수컷. 자, 이렇게 옮겨주고. 이것도 옮겨주고요. 더 있을 거예요, 여기 분명히 보면. 여기 넘고. 이, 이 이상한 파래, 파래 같은. 어, 여기 또 있다. 여기, 여기 있다. 아니네, 음, 아, 느낌 겁나 이상해요. 진짜 와오와으으으오이건 오. 어, 버릴게요 이쪽에 이 우와, 우리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 여기도 있고, 이끼 같은 게 있는데요? 이끼 한 번, 한번답 떠볼게요, 제가. 이끼. 잠깐이 이끼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?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이끼 속은 뭐가 있을지. 음, 언제 와도 이게 적응이 안 돼요, 이 이끼는. 아 어, 여기 없네요, 여기 있긴. 자, 보세요. 와, 여기 있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어이씨, 이거 받아버려야겠다, 이거 빨리. 자, 이거 버릴게요, 이건. 어이. 새우 잡기가 이렇게 힘들었나요, 여러분? 자, 이번에 한번 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돌 들었더니 세워 나왔어요. 와, 세 마리 나왔다 세 마리. 오.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? 이쪽에. 야, 여기 세 마리, 네 마리네? 돌 들어서 잡아야겠다 이거. 이게 제일 큰 히요 여기다가. 알까지 가진 게되같습니다자 일단 이 개체들을 빨리 통로 으 옮겨놓고 더 많이 잡아보도록 할게요. 여기 아래 돌이 지금 무궁해 들어가고. 한번 잡요 힘들어서? 여러분 여기 지금 버들치 같은데 아무리 물고한 마리 들어갔거든요 지금. 음. 오들어갔어들어갔어 와. 야 튼실한 버들치입니다. 이건 뭐 제가 방생하거나 다시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. 이야. 잠깐 뭐가 잡혔을 거야. 개수체가. 제가 여기서 흐비고 다녔거든요 자 과연 뭐가 나왔을까요? 음. 음. 오 여기 새우 새우 새우 한 마리 다섯기들은뭐 필요한거야 오 새우 한 마리 더 있어요 오 새우 여기도 있다 오케이 새우 세 마리 어, 여기 새우 또 있어 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있습니다 자 새우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있죠 어. 그리고 아 이제 끝인 것 같네요 다 이제 다 세기 다 세기 다 세기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5천원짜리 동네의 잠자리채로 새우하고 물고기하고 또 수채를 잡아봤는데요 오뭐 괜찮게 잡힌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나름 만족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이기겸물들이좀 나와가지고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뭐 얘들 덕분에 잡은 것 같아요 얘들이 뭐 주변에 좀 모여 있더라고요 얘들이 이끼를 먹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참 모시죠 와 진짜 이게 좀 엄청 만지기가 좀 그래요 진짜 또 만지고 있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뭐 낚시 콘텐츠도 조금씩 할 거고 오뭐 이제 물생활 좀 컨텐츠를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.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 오씨 버려 이거.